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웃음> 갤럭시아 SM.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아주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5G 또 토큰증권 이두 개의 섹터가 가장 강렬해, 강력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AI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아 SM 관련해서 토큰증권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SM은 어,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지권 발행, 요기에 대해서 규제혁신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미술품이나 또 부동산, 요런 데에 쪼개기 투자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요 STO를 통해서, 그래서 경매 쪽 아주 좋았습니다. 경매 관련 기업들도. 어, 그리고 IPO, STO, 아시, ICO, 요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본 자료입니다. 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PO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것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IPO를 통해서 상장된 기업을 지금 거래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거래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게 IPO를 통해서 상장된 기업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제 자산 그러니까 뭐 미켈란젤로 뭐 누구의 그림 뭐 피카소의 그림이든 이런 실물 자산 또는 뭐 부동산 실제 어떤 빌딩을 가지고 우리가 토큰을 발행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그런 상품을 어, 그런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이고 ICO는 이제 추상적인 프로젝트 나 아이디어에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가상자산 관련된 어, 이렇게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 분류 기준을 어, 또 스위스 요렇게 어, 이런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형, 유틸리티, 뭐 자산형. 어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어이 STO를 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어 직접 이어 발행인이 요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장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 중개를 하고 요 중에 이제 상장을 시키면 거래소에서 거래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증권사, 은행들, 또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앞으로 증권주들도 새로운 먹거리가 좀 하나 늘었기 때문에 지금 연, 계속 작년부터 이제 나락으로 갔었죠. 어, 그래서 증권주들도 아, 아무래도 좀뭐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토큰 시장의 성장률은 2019년에 완전 답보 상태였습니다. 지금 성장률을 보시면 연평균 59%죠. 뭐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이 정도면 기업으로 치면 뭐 대단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 관련 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가 아주 좋았죠. 효성 관계사입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리트리, 갤럭시아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갖고 시가총액은 700억 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K옥션. 자, 두개 보시면 다 경매 관련주죠. 얘네들 아주 좋았죠, 흐름이. K옥션은 1,400억대고, 어, 서울옥션은 3,700억대 수준입니다. 보시면. 어, 그리고 어, 얘네들 중에 이제 실적이 어좀어저혀 저퍼주인 기업을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섯 배, 신한지주가 다섯 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6 8 1억 아주 작죠. 그리고 부채도 11%로 이제 플라리스 같은 경우가 가장 낮습니다 신한은 이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죠. 시총은 이제 22조대고. 그래서 신한이 어이 대부분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채가 높다고 해서 요 금융주들을 거들떠도 안 보죠. 삼성은 어 600만 명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분기 배당을 하지만 어얘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금융이나, 뭐, 증권 같은 주는 예수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맡기는 돈이, 어, 그게 부채로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봤을 때는 부채로 잡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예금이 많을수록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부채가 뭐 높은 게 은행주의 투자를 기피하는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시면, 어, 또이0 0 대에는 폴라이스 신원이고 그다음 교보가 6 배죠. 증권주들이 보시면 이제 금융, 금융지주, 또 증권, 보험 뭐 이런 종목은 다 PBR이 낮습니다. 성장성을 부각받지 못하기 때문에 0.47, 0.24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죠. 증권이 퍼는 다 배, 여배 수준이고 어, 시가총액은 3,600억 대입니다. 얘도 부채 보시면 뭐 여기 상당히 높아 보이죠 음, 하지만 뭐 보험이나 이런 데 들은 다 대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어, 그리고 간단히 아래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오늘 상악가 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인 지금 3,000원 라인 때 어, 그리고 또 200일 선과 또 이격이 어, 큰 이격을 벌리면서 갔기 때문에 어, 뭐어좀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메타버스 요 관련된 기업입니다 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도 이제 효성 관련 주죠 그리고 관계사고 보시면 얘는 이제 200일선 살짝 돌파를 해서 이제 머리를 쏙 내밀어 조기 그리고 얘는 이제 전, 전자지급결제 대행사 입니다 얘는 그리고 국내 최초 모바일 이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입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얘도 계열사인 서울옥션 블루 얘가 이제 NFT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달 정도를 바닥에서 기었죠 지금 16,000원대에서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리를 세웠죠 이렇게 다음은 K옥션입니다 얘도 미술품 경매 쪽 관련된 기업이죠 계속 뭐 4개월째 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블레이드도 여기 NFT 관련주입니다. 요쪽. 어 그리고 얘도 이제 살짝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 다음은 아톤. 어 얘네도 NH 농협, 어, 카르도 참여 기업입니다. 얘도 NFT 관련주고. 어,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연초부터 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톤. 어, 핑거 그리고 세종텔레콤 얘도 부동산 STO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나이 얘도 휴대폰 결, 결제 서비스 회사고 뭐 계속 나락기었죠 지금 13,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그리고 FSN 바른손이 얘는 어, 바른손 랩스 여기가 NF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급등한 이후에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아, 그리고 신한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뭐 신고가를 썼고, 어, 지금 뭐 배당락을 한번 12월달에 크게 받았었죠. 이렇게 여기서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크게 반등하면서 전 고점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이. 어 얘는 이제 nft 갤러리를 오픈했고 어또 세계골프 nft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삼성과 마찬가지 분기배당 주죠 그리고 21년 기준으로 246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5.68% 나옵니다 매 분기 배당을 하는 어 신안이 아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얘도 지금 뭐 전고점은 지금 7만 원대인데 뭐 아직 좀 거리는 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아주, 뭐, 강한 흐름을 보이죠. 지금 200일 선에서, 어, 여기를 이제 돌파하려고 계속 지금, 어, 어, 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종목이고, 지금 6만원대죠, 여기. 62,500원대. 어, 요 라인 때만 또 넘어주면, 어, 이 좌우 측에 좀 매물벽이 좀 얇아서, 어, 한 번은 좀더 어, 상승할 수 있지 으 않을까. 어, 어, 요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삼성 네스트죠 여기서 이제 nft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얘도 분기배당주입니다 매분기 361원을 주면서 배당률은 2.34 어, 신한이가 5.6이죠 그리고 컴퍼니 K 어, 바이낸스와 국내 차, 최초로 nft 계약한 회사가 이, 이 컴퍼니 K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어, 얘도 어, NFT 관련 기초죠 여기. 아,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교보가 오늘 살짝 이제 머리를 좀 들었죠. 어, 1%가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아, 지금 5천 원대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일월 어, 올 초부터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품, 어, 요 조각 투자 관련해서 투자금 모집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